전국적인 아파트값 내림세와 거래량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대구, 경북 평균 아파트 값은 대구가 4,288만원, 경북은 2,748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수성구로 지난해 12월 기준 1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약 639만원으로 나타났다. KB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 319만원으로 지난해 1월 3억 6,031만원보다 4,288만원이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이하 7,849만원에서 2억 4,820만원으로 3,029만원이 올랐다. 대구지역 8개 구군 가운데 1제곱미터당 평균 가격 수상구가 639만 5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1년 사이 60만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구는 520만 5천원 달서구 459만 6천원 서구 406만 7천원 남구 4 0 2만 5천원 동구 356만 2천원 북구 349만 8천원 달성군 312만 6천원 순이었다. 경북지역은 지난해 1월 1억 6 302만원에 대한 평균 매매가격이 12월 1억 9,050만원으로 2,748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 또한 1억 2,884만원에서 1억 4,626만원으로 1,742만원 가량이 올랐다. 또한 미분양 주택수는 대구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구 경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3,775세대로 전월 대비 139세대가 증가했다. 도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구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244세대가 증가한 반면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북은 105세대가 줄었다. 지역 부동산의 한 전문가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정 지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잘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지역의 아파트 공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조사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북은 0.08% 상승한 반면 대구는 마이너스 0.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